먼저 심사위원장으로서 심사위원회를 대표해서 수상자에게 축하를 드리고요. 그 토큰포스트가 이쪽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선구자들을 발굴해가지고 시상을 하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we live in a decentralized world the more time goes by the more decentralized we become uh, that specialized in blockchain also voting for me really means a lot so I'm very humbled and touch e d it was a very big surprise but I'm super happy to be here 네, DPA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는 대중이 참여를 해서 투표를 통해서 심사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어, 그런 점에서 첫 회에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 산업이 좀 약간 루즈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번 계기로 내년에는 더뭐 활발한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블록체인은 특성상 산업과 아주 다양한 산업과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첫 번째 가장 연관성이 좋고 활용도가 높은 쪽은 아무래도 금융 쪽이 아닐까 아, 생각합니다. 네. 그... 저희가 2020년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 상품을 내놓는 곳이 아, 아마 업계에서 많은 주목을 네.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b p a 라는게 블록체인에 맞는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지상식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이 좀 관심 가져도 되 우리나라의 블록체인에 대한 다양한 네. 시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 이런 네. 그 블록체인 그 디테일 행사 아, 그 시상식을 예. 가진다는 게 매우 뜻깊다고 음. 생각합니다. 어, 이런 자리에 오게 된걸 참으로 감사하고 네. 영광스럽게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어, 토큰포스트가 이러한 DPA 행사를 음. 어, 조직하여서 음. 어, 전 세계로 네. 네, 이 블록체인 산업계의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 저는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